묵혀왔던 카메라를 꺼내 마음을 비우고 밖으로 향한다 오랜만이지만 걱정할 것 하나 없다 발길이 닿는 어디든 여유로운 마음이 차오른다 고 지냈던 기분좋은 기억들이 하나하나 떠오른다. 다시금 느끼는 것이지만 이곳 우왕엔 사진으로 담을만한 곳이 정말 많다. 쾌곡한 일상의 틈 사이로, 느긋하게 하루를 보낼수 있는 하늘 바람, 그리고 햇살이 모두 카메라에 담긴 듯하다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의 왕을 담아 봅니다.